이번 녹음 증거 및 어, 통신 비밀 보호법 관련돼 갖고 틀린 게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어, 답은 4 번으로 하시면 되는데 4 번의 뭐 내용을 보면은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 갖고 지금 잡혀와 있는 상태인데 어, 구속 수감 중에 있는데 어, 지금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해 갖고 이 사람에게 휴대전 압수한 휴대전화를 주면서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네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이 사람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아마 뽕쟁이들 친구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많하니까 뽕쟁이들 친구한테 전화 걸은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구야 몇 시에 몇 시에 보자 오늘 나와서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놈들이 낌새가 좀 이상했지만 어쨌든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사람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람이 자기 핸드폰으로 해갖고 지금 형사가 시키는 대로 해갖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녹음을 했어요, 형사가. 녹음을 한 것을 다시 녹취를 해, 녹취록을 만들어서 수사보고서에다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불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불법 감청으로 봤죠. 그래서 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얻어낸 바로 어, 녹취록, 그리고 수사보고서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설사 이것을 갖다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하고 상관없이 예, 동의에 상관없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 10월 14일 그러니까 2010도에 어, 9016팔 판례인데 예, 요거 시험에 예, 종종 등장하죠. 영화 같은 데서 나와 있는 거. 그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뭐 드라마 작가들이 잘못 모르고 막 영화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수감되어있는 피고인에게 걔가 갖고 있는 핸드폰 꺼내갖고 야너 이거 전화 걸어봐 걔 친구들한테 해갖고 어 물론 뭐그 잡는 건 검거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런 과정에서 녹음한 어, 녹취록이라든지 그 녹음내용은 예,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예.